자,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제천입니다. 제천. 네. 만들어 가야지. 어? 자 <웃음> 오늘은 과자 말고 비누 만들기 한대. 비누 만들기. 비누 만들기 하고 싶은 사람. 자요. 자요 재밌겠지? 네. 야! 책백나무숲 체험 왔네. 우리나라 최대의 책백나무숲이래요. 오 향이 아 엄청 상쾌하네. 오, 냄새, 좋다. 냄새 좋아? <웃음> 음 너무 좋지? <웃음> 역시 젊어. 젊으면 이런 거 시큰둥 할수 있거든. 오 우와. 어, 이 돗자리 하나 챙겨서 명상하면 되겠다. 앞에 산을 딱 보면서. 와우. 어 분위기 좀 납니까? 어 분위기 완전 나고 뒤에 산 완전 멋있고 자기 완전 대머리 같아 보여. <웃음>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. 시원한 향 살짝 나는 게 엄청 상쾌하게 느껴져. 어, 어, 귀여워. 야너 속에 사는 요정들 같다, 너희. 아유 잘 자네 루나 <웃음> 아잘 자네. 멋진 포즈. 이게 멋진 포즈예요. 즐거운 포즈. 신나는 포즈. 환한 포즈. 기쁜 포즈. 안녕하세요. 우와. 네 반갑습니다. 여기다가 네. 찜해 놓은 모양 그에다가 부어줄게요. 네. 까득 까득 직전까지. 아이고 잘하네, 대나들. 아, 잘했어요. 오, 잘했어요. 어 이제 기다리면 되나요? 네. 와한0분 정도 걸릴 거예요. 아네 네. 족배분재 네. 만들기 체험장. 흙으로 여기 있는 흙을 떠서 이 안에 선까지 담을 거예요. 그렇죠? 와네 잘했어요. 와. 여기를 잡고 족배. 그렇지 네. 그렇지 어우 잘한다 렇죠 마른 흙이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올려보자 어 너무 오,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 자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죠 어떠했어요 응. 감사합니다 니다자 우리 어떻게 만들어졌나 볼까요 뒤집어서 빼자 이야 이거 띄시면 되겠네 어? 아빠 이거 봐봐 아 맞아 이걸를수을는데 오! 엄청 예쁘게 나왔다 여완아 맛있다 야, 음. 야! 뱀 보이나 여기? 신렁다리 네. 입장 무료 아 이용요금이 2022년 4월 적용 예정이래 어, 그냥 들어가면 되네요? 어어 지금은 그냥 들어가면 된다 와 아, 여기 엄청 잘 해놨다. 어리가 먼저? 아 출렁출렁 거리. 맞아 출렁출렁 거리는 달이야. 와 여기 배도 탈수 있나봐. 와 너무 멋있다. 가볼까요? 와 여보 근데 다 그림이야. 와. 아 출렁출렁 거리. 어 엄청 흔들거려, 그치 진짜 제대로 출렁이네 여기. 와. 뭐야 안 무서워 연이? 조금 무서워? 근데 점프를 뛴단 아, 말이야? 아니야! 일단 지금 계속 여기로 가볼까? 어, 그러네! 어, 어! 왜? 진짜? 이렇게 흔들리네? 그치? 우와! 어? 가운데로 오니까 점점 더 흔들리고 있어! 우! 장기가 가서 흔들리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어. 내가 아마 점프 뛰면 엄청 흔들릴걸? 점프 뛰어볼까요? 아니! 어. 아, 아이, 농담이지. 어, 아빠가 진짜 점프 뛰는 사람이야? 어. 아. 아, 그래? 아, 아이고! 아이고 이거 봐. 아 뭐야 이거. 어 잘. 술렁술렁 음. 아이고 고생했어요. 여기다 당기시오. 와.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담아. 오징어 제육볶음 아내가 담아온 반찬 서비스로 받은 계란 프라이 또 먹이고 싶으면 또 그냥 먹어 쌈은 두장입 국물이지 다 올려주고 쫙아 이거 짜워진다 아 진짜 맛있다 어, 환상이다 환상 아 이거 잘 먹네 이 유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구만 영원아 너는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안다. 왜? 노른자 비벼 먹고 있잖아, 밥 아, 역시. 맛잘라리영이 누구 딸이라고? 홍사운 딸. 아 그래, 좋아. 홍사운 딸이라고 그래, 영원히. 영또 먹고 있어? 아저테 갖다 줄게. 맛있어, 상추? 아 그래? 많이 먹어, 그럼. 여보. 응? 상추는 응. 사줘요. 그러니까, 상추 좀 사주자. 상추는 사주지 않아? 들이상추안 사줘서 이렇게. 아니랑 안녕히 계세요. 아빠 더 뛰어. 아빠 배불러 뛰어, 배불러. 뛰어 뛰어. 배 터질 것 같아. 다음 여행지로 고고싱. 고고싱. 언니 어디갔지? 륜아. 언니 어디갔어, 륜아? 올라. 언니. 올라가. 이거 탈래? 타보자. 하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. 여기가 의림지라는 곳이에요. 의림지. 의 의림지. 이쪽에 입고 같은데요? 네. 오. 우와. 우. 와 이게 뭐야? 아. 조금 더 일어. 어, 들었다리나근나 여기 자, 완료. 어. 저기 있다. 여기 있다, 여기. 야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도 저도 저 저도 저도 저도 도찾아도 저도 저도 도도 저도 도 저도 저 저도 저도 저도 저도 도 저도 전시도 이렇게 따로 하나 보다, 그치? 지 응. <웃음> 우와 연치예뻐어 맞아, 맞아, 맞아, 그렇게 우와 아, 리룬 엄청 많이 터치했구나? 우와 옛날에 이걸로 색을 만들었대 이러 아, 여기, 국립청주박물관, 유물대요. 다 이런데서 받아다가 모은 거구나, 여기다가. 어, 아, 다 나온 거네? 응, 응. 집에 가서 간다고. 그래, 집에서 한번 맞춰보자. 집에 가서 이거 설명서 보고 같이 하자. 그네 들어가세요. 당기시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와. 물만 100g 씩 부어주세요 음. 물 100g 부어주시고 차는 오래 우리지 마시고 바로 부어주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흐리면 차가 떨어질수 있어서 금방 부어주셔야 되세요 안에 있는 찬물도 최대한 나올 때까지 기울여 주시면 되고요 뚜껑은 떨어지지 않게 잘 잡고 사용해주세요 은하가 음. 아, 들어, 들어주세요 어. 이쪽 보면서 응. 아이고그다 예. 뿌리지 말래요 다 뿌리지 말고 어 잡으시마 어때요 나딱 보이냐? 한잔 마셔볼게요 음. 아. 살거 같지? 끝내준다고? 응. 우리가 오늘 좀 추운데 그랬다 지금 뜻턴거 어. 먹으니까 너무 좋다 애들 딴한거 먹어야 되는 거 애들 아직 젊어서 그렇지 그래 난좀 관절이 막나 이거 언니 두고 알찜한 거 맛있다 응 되게 독특한 절감이 아니 여기가 다 특징이 있다 딱뭘다 먹어도 다른 데서 먹던 거랑 다르다 이게 딱 느껴지니까 네. 좋다 이거 다 먹었어요 영원이거 이야... 엄청 배부르겠는데 그치? 어때요 여기? 맛있다 맛있어? 또먹고 싶어요? 누나 먹을 때마다 크게 벌리면서 눈 감는 게 너무 귀여워 <웃음> 영원도 마셔볼래? <웃음> 오늘 여행 어땠습니까, 여보? 좋았어요? 제일 좋았어요? 뭐가 제일 좋았어? 뭐가 제일 좋았어? 아, 망대원에도 아, 의림지에서 체험 아, 뭐, 거. 어. 거? 여보 뭐가 좋았어요? 기념 만들기랑 그거 아또 박물관에서 아 맞아 그게 음. 인기가 좋네 음, 어뭐이런데 많이 다녀야겠다 그치 어. 사실 어, 어디 여행 갈까면은 하 진짜 대표적인 관광지 막 이런 것만 생각했지 단양 제천 충주를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리자고 그래 빨리 경험할수록 좋다 이거 고생했어요 오늘도 예쁜 척 만들었다 네아 이제 출발합니다 집으로 가자 고고씽 <웃음>